육수 도더 부어드릴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쫄았어요, 저희도. 아, 그럼 옆에 거 치워드릴게요. 네, 남부 좀더 먹을 까 아니야? 네. 돼지 먹었는데 소도 좀 먹어볼래? 소도 먹자, 소. 사장님. 빵둥이야 네. <웃음> <저, 쌍둥이요>? 잘못했어요. <웃음> 소갈비 시인분만 추가해 주세요. 그럴 구워야 되잖아요, 그치? 어. 저희가 어, 구워 먹는 거죠? 예, 네, 안 구워줘요. <웃음> 방금 소갈비 10인분 주문했습니다. 소갈비살이요? 응. 네, 10인분이라는데? 10인분 달래 어? 10인분 응. 네. <웃음> 야, 근데 너무 많이 문데저러탈안 나나? 요새 먹방 애들 네. 먹는 거 봐. 저기 소고기 어디, 어디서 어? 40인분을 먹었어. 아이 야. 그래도 먹방 해도 되겠는데. 배고? 감사합니다 음 15인분 와, 이거 10인분이에요? 아니, 5인분 살 색깔 인분살색깔 너무 좋다 저희 지금 소갈비살 나왔습니다 빛깔이 너무 좋다 성공하지 아, 않습니까? 좋다. 진짜 좋은 고기 드시나 봐요 올려, 올려 그냥 다 때려 넣고 호토야, 세, 네, 좀 저렇게 해서 먹어 벌써 엄마 불이 쎄네고기는 불맛이지. 안 돼, 안 돼. 소고기는 그럼 찌어러져 와규라고. 안응고 먹어. 맛있나? 올분조가요. 맛있나? 아, 너무 우와. 우와. <웃음> 이거. 이거 맛있는데 와! 소고기. 소데이 마블링? 이게 사이사이에 진짜 골고루 들어가 있어 수창까지배니까 완벽한 어. 조합이야 진짜 맛있안 육즙 안 완전 빵빵이야 얘도 요 어, 정도 근데 진짜 인생 조합이다 나 지금 진짜 한 눈에 비춰지지 않는데 전혀? 어. 이... 어, 제가 금방 먹겠다 진짜? 어. 말도 안 돼. 이걸로 소스로 먹네. 와. 대박이다, 저거. 이사를 짠다고? 아, 아, 아, 진짜 대박이다. 물마도 같이 먹는다고? 안돼. 아, 아. 안돼. 내가 대 맛있지. 안돼. 못 먹게 막으려 그랬는데. 진짜 천상의 맛이다. 그래? 와,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 양념을 짜주세요. 와. 와, 세 점에다가 고기, 오, 고기 오, 세 점에 회장에 지금 회장에. 게장 살을 짜내고 있어요, 지금 어머어머어떻게, 어머, 살려주세요 네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네, 사랑하는 적은 사랑하는 없어 없었어, 지금까지 오오오날 어, 어, 어, 떨어졌다 끝났어, 끝났어 말이 안돼 끝났다 진짜 맛있다 게살이 너무 촉촉한데 걔 향까지 올라오면서 소고기를 쫙 감싸는데 육즙이 빵 터진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불판을 갈까? 이거 뭐야? 이거 응, 불판, 이거까지 어, 우리 다 갈까? 고 있고 불판 갈아달라 하자 그 뭐야? 아니 타니까 타니까 자기 앞에다가 쌓아놨어 와, 나 저렇게 먹는 것도 처음 본데. 이야, 푸짐하다. 사장님, 저희 불판 좀 갈아주세요. 네. 그리고 고기도 빨리 주세요. 네. 벌써 다 드셨어요? 네. <웃음> 오, 호흡이 아주 좋았어. 어. 음, 음. 어, 과제다 나왔어요. 나 읽은 거부터 쪼르러 갑니다. 응. 나도 소갈비살을 11분 못 먹어봤는데. <웃음> 아니, 배들도 크네아가씨더이 이거 엄청 잘 <웃음> 먹어. 나는 배불러서 조금 먹는 줄 알았더니 계속 먹어요.